기분이 어떠세요? 기분이요? 치분 그치 아 그치 아 그치 아그라들고치아그고아 그치 아 그치 아 그치 아 그치 아 그치 아 그치 아 그치 아그 나오고 일단 나가는 동안 지 의상이 아있고이 노래가요 사실은 응. 오늘 어쩌면 콘서트를 있게 해준 노래거든요 어이, 사랑의 그래. 누나는 사실 데뷔곡이긴 한데 응. 이 노래가 사실은 시, 시동이 걸린 노래예요 오늘 이 자리가 어쩌면 이 노래가 이 자리를 있게 한 네, 노래 이 자리를 게한 노래인데 연기는 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괜찮다고 오시면 지금 대장 용건이 있어요 그쪽으로 이동해서 대기하고 계시다가 또 어, 내려오시면 여기가 응. 리프트를 오르고 지나가 커커카카우우우우우우우 <dé -ro> <worldwide> <공> <저는> <Sarren> 이렇게 먹고 이건 아직 문제요 기분 좋습니다. 굉장히 오랜만에 공연하는 거고 또 아시다시피 단독 콘서트가 처음이다 보니까 어, 준비하면서도 집중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고 또 긴장도 많이 했는데 모두 막상 당일 되니까 빨리! 빨리 만나 뵙고 싶은 마음이 큰것 같아요. 저뿐만 아니라 오시는 분 모두가 다 각자의 인생 드라마가 있듯이 오늘 저의 노래, 그리고 타라이콜센터나 뽕숭아 당에서 불러드렸던 노래로 저의 좀 인상, 인생 드라마를 두 시간 공연 안에 좀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이 좀 컸어요. 그래서 아무래도 제가 무명 시간이 길었다 보니까 저의 음악 이야기를 충분히 두 시간에 들려드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목은 드라마로 적었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의 장르적 드라마, 희노애라 모든 걸좀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. 네, 정말 귀한 시간 내주셨고요. 정말 그큰 사랑 주셔가지고, 콘서트 오픈과 동시에 또 너무 또 티켓이 어렵게 구했다는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.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, 특히나 또 이렇게 큰 공연장에서 할 거라고는 어 예상을 못 했었는데, 귀한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 함께한 모든 관객 여러분들께 최선을 다해서 노래 불러드리고 끝까지 즐거운 시간 함께 하셨으면 좋겠고요 얼마 진짜 안 남았네요 30분 남았네요 첫 공연 여러분 오늘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파이팅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뭐 괜찮습니다 공연은 한번한거 같은데 난 리허설 하면서 <웃음> 근데 뭐투모로우원치 이제 잘 찍어가지고 아. 근데 계속 연습은 많이 하신 거같아 <웃음> 들어와 와 라면 먹고 갈래? 마 맞다. 너 바쁘지? 아아아마 마. 들어와. 라면 먹고 갈래까지 괜찮잖아. 자 드, 드라마 삼행쇼. 아, 예. 드 들어와. 아, 예. 들어와. 라 라면 먹고 갈래? 네. 마 마늘도 넣었어. 아. <웃음> 성공 성공. 재밌다 잘한다. 네. 아 이렇게 많이 돌어오셨는데 최선의 양질의 공연이 돼야 되는데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3분 전인데 여러 가지 좀 기분이 드는 것 같아요 긴장도 되고 믿기지도 않고 또 올라가 봐야 하는 단독 콘서트를 실제 이제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기분은 좋아요 하지만 좀 침착하게 습니다 술잘 못하지만 그때 집에서 딱히 맥주 한 잔, 그런 기분이 들 때가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. 그래서 저는 지금 들려드리는 이 노래가 제 얘기를 한거 같고 우리네 아버지들을 이야기하는 거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. 저의 제 2의 오늘만에만 몇십번 들은, 들은 것 같아요 기분이 어때요? 라는 질문을 정말 몇십번 들었는데요 현실감이 너무 없습니다 그냥 꿈같은 것 25년 만에 이렇게 제 이름을 걸고 단독 콘서트를 하게 됐고요 아, 참긴 시간 아, 노래 하나만 보고 지내온 세월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를 투표를 안 해주시고 여러분들 이렇게 응원을 안 해주셨으면 아마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아직도 없어요. 오늘 공연 보시면서 너무 반갑습니 아, 잘된것 같아요 음. 오늘 음. 어때? 일정 노래가 너무 많아서 컨디션 좀 조절하면서 불러야 되는 게 오늘 첫 번째 목적이었는데 힘의 분배를 잘한 것 같아요 어, 아쉬운 부분도 있고 앞으로 계속 보완해서 노래 잘해야죠 고맙습니다 끝까지 고맙습니다 일찍 들어가서 쉬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한 번만 다시 들요 o h